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알타리 김장하여 근데 이거 해남 알타리 또 작년에도 해남 알타리 샀는데 올해도 해남 알타리 이렇게 좋은 거 샀어요. 좋죠 이게 딱 좋아. 이파리 긴 거는 난안 담아. 질겨서. 그래서 이거 이제 따듬어서 이게 알타리 안, 안 짜게고 그냥 하나씩 들고 뚝뚝 비어먹게 잘 자란 거 담아요. 알타리 열단 샀어요. 올해는. 이거 한달 오늘은 4,500원 줬어요. 한 번만 이렇게 흥물을 통물만 한번 빼주고 그냥 절거해야돼 왜냐면 하다시쳐 절거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쭉 따라 내고 국대적으로두개 이렇게, 이렇게 해놔 지가 잘 절거져 <웃음> 이게 이거 알타리 뒤집을 필요도 없어 물을 많이 했더니 그냥 카만 놔뒀더니 저절로 다우아래다다다 다, 다 절거져 버렸네 이게 마지막에 세 번째 치는 거야 파하고 갓하고 같이 쳐부라 이게 야 우리 이 밭에서 뽑은 거야 마당에서 갓, 파도 파도 마당에서 나온 거고 이제 양념을, 양념을 좀만들라고요배 하나 큰거 하나를 갈아야 돼 배를 넣으면 확실히 국물이 달달하니 맛있어 양파도 하나 넣고 이게 아까 살 때는 살았었거든요 이거 오늘 장날이어서 행사 샀는데 지금 사다놨다가 죽어버렸네 이 정도 하나 우리 여기 액젓은 막 골고루 여러가지 넣어서 이렇게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것보다 잡잡 잡 액젓이라 그래요 여기 항생에도 또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모든 것이 싹갈라졌어 기가 막히게 갈아졌다 찹쌀풀 마늘, 생강, 깨, 설탕 좀 넣어주고. 됐나? 국자로 하는 거야, 우리 고춧가루. 깨 6개 정도만. 좀 싱거워서 액젓을 반만 더 넣고, 갓. 갓하고 쪽파하고 이렇게 한 묶음씩 했어요. 이제 마루로 가자. 아이고. 아유, 이 김치 라도 골반 들어 죽겠어. 아이고춧가더 내야 되겠다. 작년에 15단 버물린이라고 내가 두어버리는거 아니야, 아이. 고춧가루가 허여서 좀, 좀, 넣어야 돼. 근데 이게 담아놓, 이제 담으으면더 빨개지더라고. 이게 담아놓으면 좀 있으면 이제 싼게져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이제 김치도 못 담궈서 들어갖고 자, 설탕 조금 더 넣을까? 아, 어. 응? 너 설탕 조금만 더 넣어줘. 왜? 좀 조금 달,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어. 내 입맛에. 이파리를 띄워줘봐. 응안안당 괜찮은 것 같은데. 아이 진짜 또 지가 또뭘 안다고. 아유. 너무 달게 하면 안 된다니까. 응. 네가 또뭘 알아? 내 입맛이 정확하지. 아유, 설탕 세 숟가락밖에 안 넣었어. 자일로스 설탕. 괜찮은데. 그러니까? 설탕 갖다줘. 어이자, 올리고당 넣을까? 응? 어? 올리고당 넣어. 아무거나 넣어. 세 콧가락 넣으라고? 아니, 크게 하나만 넣어. 여기다 쫙 뿌려. 이거 봐봐, 이게요. 이게 토종, 토종 알타리야. 이게 딱 먹기 좋은 토종 알타리. 해남에서만 나온 길에. 그래 갖고 이거 하나 익으면 하나 딱 들고 비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. 자 이거 알타리 다 끝났어요. 이거 원래는 이렇게 어? 딱이 정도 해서 딱딱 뭉그 갖고 이렇게 이렇게 담으면 꺼내 먹을 때 이런 하나만 딱 꺼내 먹으면 좋은데 아,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알타리 반일안찍기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용실오시한 좋잖아요. 나 그래서 맨날 해마다 해나만 달만 담아요 내가 사실은 며칠 전에 또열단을 담았어. 올해는 막 고춧가루도 비싸고, 이런, 이것도 너무 비싸고, 그래가지고, 진짜 사먹으려면 엄청 비싸겠, 비싸겠어요. 물, 믹서기에 아까 간거 아까우니까. 조금색부숴줘야 돼, 가야 돼. 했어요 익으면 이제 국물이 쭉 올라와. 보글보글 익으면 됐어 비닐을 딱 덮고 이게 우거지가 없으면 비닐이라도 덮어지면 만약 나중에 여기 위에 그러니까 골바지가안 끼고 좋아요 아유 오늘도 이제 알타리를 다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I g a